ISTJ로부터 신뢰가 깨지는 순간 관계 회복이 매우 어려워집니다. 그중 ISTJ와의 약속 깨뜨리기 ISTJ에게 거짓말하기가 신뢰 브레이커 양대 산맥입니다. 둘중한 가지를 고른다면 ISTJ에게 거짓말했다가 걸리는 게더클것 같습니다. 아무 말 없이 약속을 깬 상황은 어떻게 해명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. 만약 약속 당일날 교통사고로 인해 병원 신세를 졌다면? 이에 대해 불만을 품는 ISTJ는 없을 것입니다. 거짓말 정도에 따라 최악의 경우 투명인간 취급받고 손절당할 수 있습니다. 물론 ISTJ와 약속 깨뜨리는 것도 문제지만 ISTJ에게 거짓말했다가 걸리면 ISTJ가 냉정하게 돌아설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주세요. <목소리> jay young s e n yul t o n ha istj w a ui hon in shingo ha shi l d1 had nader s t j world membership hey g h e e ha shi m a y n s c e t yi o n s e n bon in dung fan y o n s e n vlog asm r dung total n e g benefit yul nu lil su it s u d n a d a uchuk s r c l i k h e e ha ju s yo